안녕하세요 여러분 해결정고입니다 여러분들은 게임을 즐기실 때 주로 누구와 즐기시나요? 역시 뭐니뭐니해도 게임은 친구들과 함께 PC방에 가서 컵라면과 핫바와 콜라 하나 시켜놓고 친구들과 하하호우 우정을 싸우면서 맛있는 음식을 호루룩 먹다가 친구가 실수하면 부모님 안부 한 번쯤 물어봐주고 그렇게 서로 언성이 높아지면서 쌈박질 좀 하다가 결국 다음날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다시 PC방에서 여전히 컵라면과 콜라와 핫바를 호루룩 먹으면서 친구들과 게임하는게 인생의 재미 중 하나죠 이렇게 인성 바르고 친구의 부모님 안부도 꼬박꼬박 물어봐주는 우리 친구들과 함께 즐길 수 있는 누구나 나갈 수 있는 대회가 여기 준비되어 있다고 합니다 바로 오버워치 오픈디비전 시즌3 모두가 함께 즐길 수 있는 오버워치 오픈디비전이 벌써 시즌3를 맞이하여 여러분들께 돌아왔습니다 거외 가끔 경기같은거 보면 와와 와, 소리도 나오긴 하는데 내가 오더 내려도 저거보단 잘하겠다 아 나도 저거보다 더 좋은 전략을 알고 있는데 이렇게 내가 바로 오버워치의 재갈량이다 하시는 분들 이 오픈 디비전은 바로 당신 같은 재갈량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답답하면 니들이 뛰라고 했나요 이 오픈 디비전은 바로 답답했던 여러분들이 맘대로 뛰어놀 수 있는 축제 중의 축제 대회 중의 대회라고 할수 있죠 이 오픈 디비전은 오는 8월 1일부터 8월 15일까지 아래 링크에 들어가시면 참가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 내가 무슨 대회야 입상도 못할 걸 이라고 생각하셨던 많은 분들이 지난 시즌에 참가하여 많은 성적과 상금을 타가셨으며 모두들 함께 즐겁게 게임을 즐기다 가셨습니다 저 부실인데 괜찮습니다 어차피 우승은 절대 못하니까 즐기다 가세요 저골프인데 괜찮습니다 당신들도 어차피 우승은 못하니까 대회 분위기라도 즐기다 가세요 저 다마철인데 괜찮습니다 당신들은 상금을 타갈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 여러분들은 안심하시고 대회 참가 버튼을 눌러주세요 아무튼 여기까지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안녕